자 오늘 할 얘기는 명제역이 대우 페이지 47 페이지 펴졌어요. 네. 네. 명제역과 대우라는 거야. 써봅시다. 명제의 역 아. 대우 용어가 이제 새로운 말이 나왔어 자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는 명제 근데 네. P 이면 Q 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하죠 네. 요 명제 P 이면 Q 이다가 있어 너분필들들왜 어, 하나도 안 보이지 자요 명제가 있는데 자, 이 명제, 이게 가정과 결론이시죠? 네. 그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건,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겠네? 명제, Q이면 t 이다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을 바꾼 거야. 뭐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라는 명제가 있었다면, X제곱이 4면 X는 2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꾸는 랄을 뭐라고 해? 그래? 역이라고 해. 그래. 그 예, 얘의 역도 얘인거지. 어, 가정부와 결론부를 바꾸는거니까. 여기 있던 가정이 결론으로 가고 결론이 가정으로 오는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는 부정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나는 동사를 부정한다 그랬지. x는 2면 x제곱은 4이다 2다 해서 2다가 두번 들어가. 그러니까. X가 E가 아니면 이렇게 가겠지. 네.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 라는 명제도 나올 거야. 얘도 명제일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의 역을 만들어 보자. 새로운 명제겠지? 어떻게 될까요? not, 음, not, not Q이면, P. not P이다. 오케이? 네. 그럼 얘네들은 또 무슨 관계지 어, 부정의 관계겠지? 대추네? 네. 이때, 이 대각선의 관계 요렇게 대각선과 요렇게 대각선도 되겠죠? 네 하여튼 대각선의 관계를 대우라고 해요 대우는 부정의 역일 수도 있고 역의 부정일 수도 있겠지? 네. 오케이? 네. 자, 만약에 근데, 만약에 P 이면 Q 이다가 참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집합에서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NOT Q?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지? 그럼 이게 참이라는 거잖아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데 얘가 참이면 뭐야? n o Q 이면 n o P 이다가 참인 거지 그래서 본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이 무엇도 참이다? 대우인 명제도 참이다 그럼 얘가 참이면 뭐가참이야 돼? 얘 예. 오케이? 이런 것도 있어요 P이면 나 Q이다. 이 녀석의 역은 나 Q이면 p 이다얘 부정은 나 P이면 Q이다. 얘 대우는 Q이면 나 P이다. 오케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됐습니까? 요 명은 본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이 누구, 누구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자 보면 예를 들어봅시다. X가 사의 약수면 8의 약수다. 오케이? 얘의 네. 뭘 구하래? 역이랑 대우를 구하래. 역은 뭘까? X가 8의 약수면 4의 약수다. 대우는 역을 부정하는 거지. 네. X가 8의 약수가 아니면 4의 약수가 아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본명제가 참이면 근석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이렇게는 네. 알 수가 없다. 이렇게도 알수 없고 이렇게도 알수 없어. 포항 강리가. 네. P가 Q에 들어간다 해서 Q가 P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할 수가 없잖아. 네. 오케이? 네. 됐어요? 네. 네. 다 대우명제를 네.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법? 귀류법. 네. 어. 귀류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음. 귀류법은 명제 피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이야. 근데 지금은 아직 몰라도 돼. 귀류법대한 얘기 나오면 안 풀어도 괜찮아. 네. 자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할 3단 논법. 무슨 논법? 3단 논법. 뭐. 3단 논법은 어려운 말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집에 범인이 들었는데, 오케이? 네. 범인이 똥을 쌌대. 오케이? 근데 똥싼 놈이, 도형이래. 범인은 똥 싼다, 똥싼게 도형이다. 범인은? 도형이다. 오케이? 이게 3단 동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거장으로도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정거장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상대방은 이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서울에서 부산 가고, 부산에서 제주도 갈수 있다면, 서울에서 제주도를 갈수 있잖아. 네. 오케이? 저거 문제를 봤더니 누가 참이라고 했냐면, P이면? P. Not Q가 참이고, Not P이면? Not P. 나달이 참이야. 오케이? 그럼 얘네가 참이면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이지 그러니까 Q이면 납피 참이고 R이면 피도 참이지 자 이제 꼬꼬무를 하는거야 대우 다 만들어서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연결해야 돼 납피를 출발 여기 있네 그러니까 Q이면 납피인데 납피면 나다 연결할것 없지 또 보는거야 어 있네 R이면 P인데 P는 그렇죠. 이 아래가 대구 관계 맞죠? 네. 네. 그럼 문제를 봅시다. Q에서 나피 갈수 있습니까? Q에서 나피 갈 수? 있어요. 있죠. 그 다음 R에서 P 갈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어요. 있죠. 세번째 R에서 나피 갈수 있습니까? 갈수 있죠. 그 다음 나피에서 Q 일로 갈수 있습니까? 거구로 어, 아니요. 못 가죠. 답이 4번이죠. Q에서 나가는? 갈 수? 있죠. 됐죠? 네. 오늘 네.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어떤 소수는 홀수다의 역은? 홀수는 어떤 소수다. 역은 자리만 바꾸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개념 유형 확인했으면 직접 풀 건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버릴게. 한 가지 더 붙이는데 여기 대우 는 이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역이 대고다 이해되셨어요? 네, 네. 역, 이는 아니고 역과 대우. 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다음, 필, 요, 조건, 충, 분, 조건. 너희가 안 이쁘면 이건 지옥을 먹을 거고, 너희가 이쁘게 해야 구령으로 쉽게 끝낼 거야 교자 카카처럼. 네, 네. 피이면, q 이 다가 참 이라는 것은 p 는 q 있기 위한 충분 조건 이고, q 는. 조건과 Q조건이 완벽히 동일한 경우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상관없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 읽는다 표현방식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이 생긴거지 네. 그지좀 힘들지만 주어가 눈붙은거야 네. 네. 이기위한이 뒤로 갈거야 네. 오케이? 네. 네. 자 위에 있는거 다른 표현으로 읽으면 q이기위한 p는 충분조건이다 이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는 붙었고, 누구한테 이기위한이 붙었냐에 따라서 표현이 바뀐다는 거야. 네. 오케이? P에 붙었냐 Q에 붙었냐, 이거 다 바꿀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너무 긴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이 말이 P는 Q, P는 Q, P이면, Q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면, 얘가 참이라는 거는 P가 Q에 어떤 거야? 들어가지. 그럼 얘가 작은 거지? 얘가? 큰 거지? 오케이, 따라해. 자크충. 자크충. 자크. 크. 자크, 그, 충. 크. 그, 자. 필. 필. 필. 단어에 어떠한 의미도 없어. 러시아어처럼 이거. 자크충. 그작뷰. 자크충. 그작뷰. 열번 반복해. 작작 좀그 작작 좀작자좀그 작작 좀 작작 좀그자 작작 좀 작작 좀그 작작 좀작자좀키우자 작작 자고 작작 좀 키우고, 작작 좀 키우고, 작작 좀키고 작작 좀 키우고, 작작 좀그 작작 좀 작작 좀 키우고, 작작 좀키고 작작 좀키고 작작 좀키우자 작작 작작 고작작 이거 안 봐도 되지. 한열번 읽고 나니까 작, 크 뒤에만. 충, 크 작, 뒤에만. 네. 필. 어 오케이? 근데 이건 둘이 똑같지? 작, 네. 어? 누가 작다고, 누가 크다고 얘기 네. 못하지? 네. 그럼 필요충분 조건이야. 오케이? 옛날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잘 들어. 피는 이게 총알이야. 네. 네. 총을 쐈어. 피는 총을 쐈어. Q는 총에 맞았잖아. Q는 피는 흐려. 이게 나의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거야 내가 30년 전 교육법. 이건 나만의. 자꾸 자크, 충크작필은 그냥 입에만 붙여요. 입에만 붙이세요. 오케이? 표현 방법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보자. Q 이기 위한 p 는 충분 조건이야눈들어갔지그 그러니까 피가 앞이고 Q가 뒤인데 충분이라는 건 뒤가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P이면 q 이다 성립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됐죠? 네. 여기서부터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상황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사각형 같은 경우 보세요. 사각형은 집합을 느껴봐. 사각형이란 집합 안에 한 쌍만 평행한 사다리꼴이 들어있어. 그럼 사다리꼴 안에 한 쌍이 더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들어있어. 그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들어있는데 이 둘의 공통이 정사각형이지. 네. 그러면 네가 계속 헷갈리는 거.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확인하려면 직사각형의 집합이 평행사변형에 들어가지. 그 참이야. 오케이? 네. 네.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이거 설명한 적이 있어. 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를 생각해볼게 네. 외국 영화 클럽 클럽 같은 데 가는 거 봐봐 들어가려 그러면 어, 잠시만 그래서 네. 나갈 때는 그냥, 그냥 나가지 네, 네, 네. 들어가는 건 조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조건 필요하다고 네, 네. 아니야 그니까 근데 사다리꼴은 사각형이다 나가잖아 네. 상관없어 네.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안쪽이랑 바깥쪽의 표현이니까. 네. 네. 그럼 직사각형은 말은 뭐다? 이건 포함 안 되잖아. 네. 네. 그치? 그러니까 틀릴만이지. 네. 이해되셔요? 네. 네. 내용 정리하시고,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정말 힘들 거야. 내 예제를 거의 안 풀어줬으니까. 네. 네. 네. 오늘 아마 이것만 다 해도 돼. 진짜로. 네. 절대부동식을 네. 할까 생각했는데, 안 나갈 거거든. 오늘 이것만 열심히 쫙 해주고 문제 모르는 거 계속 물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묻고 다 해결하고 그럼 가 예. 알겠지? 예. 어.